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. 자그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. 어려울 때그자나 어. 자신하고 자아를 분리하는데 음. 가끔 보면 그 자아를 이제 표출하게 만들려고 네. 하는 그런 상대를 만날 수가 만날 때가 있어요. 그렇죠. 이런 상황을 비유를 했는데 메두사 네. 그리고 네네. 그러니까 매두사가 그 매두사 자체가 약간 그 자아를 분리시킨. 네. 진짜 모습 그 자아 지금 생각하니까 자아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네, 네.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거울을 통해서 그 자아를 마주할 수 있는 거니까 네. 이제 그 거울이 타인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고 네. 그 나는 그 자아가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계속 그 네. 보려고 하는 타인이니까 나는 네. 그 타인에게 짜증과 화를 내는 것 같아요. 네네 그렇죠. 예. 그래서 여기, 오늘 매드사 이야기도 그렇고요그 아까 전에 몇 가지 뭐 이야기도 그렇고, 되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, 어, 이게 글이, 어 한, 보통 여덟 문장 내외로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수능 지문은 그 정도 되는데, <목소리>